봐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구독 눌러 주시는 거예요. 구독. 구독 누르고 시작합니다. 자, 요리 교실이다. 우리 다음 게임은 요리 교실이에요. 요리 교실. 준비 다 되셨죠? 자, 27 누르고 들어온 보여요? 나는 순례다. 자, 한번이때 맵이 어떻게 생겼는지 나는 순례기 때문에 한번 쭉 볼게요. 자, 멀지 않기 때문에 여기 이게 4개고 이게 뭐가 있네 이거? 오케이 자다 기억하고 있어 자 우리 셋! 밀집띠랑 나랑 합의 채널 구독자 굿 셋이서 술래다 찾아낸다 이제 우리가 아, 아직 많이 못본것 같은데 다시 한번 더. 자, e t s 간다! Let's go! Let's go! Let's g 에 l e t 지 go! Let's go! Let's go! Let's go! Let's go! l e t 이거, o Let's 이거 l e 씨, 날렸네. l e t 아, go! 어자씨 자, 찾자. 하비 채널 구독자 굿! 우리 같이 찾아야돼! 아까 처음에 하튼 그러니까 맵을 잘봐 놨어야 돼 우리가 이 뭔가 좀 삐뚤빼뚤하거나 그런걸 찾아야돼 여기 아닌것 같고 가보자 다음방 여기도 아닌것같아이거만 하다보면 힌트 준다 그랬는데 아까 자밀집티자 미치빈미켜 밀켜, 밀켜, 켜 자, 여기서 한번좀 뭔가 어색한 거한번 찾아볼게요 휴지통이 뭔가 어색한데? 아, 또 날렸네 이거, 아아 아, 이거 어디 있는 거야 진짜 모르겠어 힌트 락커? 락커? 락커는 여기가 아니잖아 아, 이분 남았어? 어? 소화기 아니야? 나한번 소화기 해볼게 아, 씨 계속 날리네 이거 핸드워시 아 핸드워시 모르겠다 자 양동이 라커 이거 뭐야 아 찾기 힘드네 아다 숨었어 지금 라커라커아뭐 없어? 여러분 좀 찾았어요? 나 이제 두번 밖에 기회가 없어 찾은 사람 아 소화기 있는데 어? 이 의자 어색하잖아 아다 틀려! 나, 나 이제 하나밖에 없어! <웃음> 아 진짜 모르겠어! 와 진짜 이거 힘들다! 뭐야 밀, 밀집, 밀집띠 찾았어요? 어 전혀 모르겠어 이거! 아 우리 근데 진짜 못한다! <웃음> 어? 어 단서 단서 단서! 어디야? 지금부터 슬래는 체력이 쇠머지 않는데 그래 지금부터 막 찾자. 아여기는도 뭔가 있을 것 같은데? 이거 아니야? 아 아니야 아니야. <웃음> 아니래 아니래. 저 얼마 남았지? 23초? 하나라도 찾아보자 하나라도. 다 어디서 어디 있는 거야? 방에 있어. 일단 다 방에 있는 것 같긴 한데. 들어 오케이? 어? 달리기 벗고 이 뭐야 이거 이거 뭐야? 이거야? 이거야? 아유씨 뭔가 이거 쓰레기통? 와! 하나도 못 찾았어! 아씨 어디야? 어 진짜 잘들도 숨었네 진짜 잘들도 숨었어 <웃음> 여러분 못들어오신 분들 다 들어오세요 와 이거 진짜 어렵다 어 밀집티 찾았어요? 지인이 보고 있니? 지인이 넌 들어와. 저또술래에요또 술래니까 아, 이거 잘 찾아야지 이번엔. 자 천천히 맵을 둘러봅니다. 천천히 나랑 같이 하는 사람들 우리 마 마왕님이랑 나랑 밀집티랑 빈밥님이 술래야. 빈밥님 우 진짜 잘 눌러보자 스킨이 뭐야 나 스킨 몰라 뭐야 빈밥님 이거 뭐야? 아데나 지금 이 맵을 익혀야돼 아까 나 하나도 못 찾았단 말이야 아 쪼금 더 가까이서 가자 어이 빈밥님 왜뭐 이렇게 옷이 화려해 자 여러분 여기서 조금 많이 움직이는 사람들 거를 지금 분명히 움직이는 사람도 있어 아직 못숨고 자 지금 찾고 있어요 열심히 찾고 있어요 방에 들어갈 수 있나? 못 들어가네 이거 좀 수상한데? 이거 이거 나무 상자? 그지? 아이씨. 찾아보자, 잘 찾아보자. 어? 술이 있는데 아닌 것 같아. 내가 기억력이 안 좋아가지고 이거. 이건 뭐야? 아. 에 어, 전혀 모르겠죠 아 이거 어디 있는거야? 어 이거 움직인다 방가 뭐야 아이 뭐야 찾은 사람 빗밥님이랑 왕을 찾았어요? 아얘 한번 때려볼까? 아나 모르겠어 아둘다다못 찾고 있어 내따라다야겠다 마음이 멋있어, 씨, 따라다녀야지 아, 이 어색한 꽃이 있는데 맞을라나? 한번 때려볼까? 이거 맞을 것 같아요? 한번 때려볼까, 이거? 아... 최선우 복싱 세계 챔피언이 안녕하세요 자, 이거... 아, 때려볼까? 아, 이거 맞을라나? 아, 씨... 어, 아니다, 아니다, <웃음> 어, <웃음> 빈밥네, 이거! 나중에 1분 남으면 무제한으로 때릴 수 있어요 그때까지 한개 남기고 버텨야 돼 근데 우리 하나도 못 찾았네 밀집띠 이거 우리 밀집띠 찾았나? 어? 어색한 꽃이 하나 있는데? 아씨아 진짜 어디 있는거야 전혀 모르겠어 와자 지금부터 술래는 체력이 소모되지 않는데요 자 이거 자막대려막 막. 힌트 무? 아 진짜 어디 있는 거야? 이건가? 아씨 아니잖아. 아 아니잖아. 아니잖아 이씨. 아니. 자물 이건가 이거? 아이. 아, 나 하나도 못 찾았어. 아, 쉬, 숨는 팀이 이겼네. 아, 이거 진짜 어렵네. 아, 씨, 어렵다, 이거. 아나 진짜 못 찾는데? 찾은 사람. <웃음> 아까 찾은 사람. 어이. 아, 이번엔 나 숨는 팀이다. 아, 나이번 숨는다. 아, 미켜, 미친데 미켜. <웃음> 나는 뭐야, 이거. 이쪽 그래도 페어 느낌이어가지고. 나 여기 붙어야겠다. 살짝 옆으로 가서. 나 여기 숨었어. 자 빈밥님 이기 <웃음> 개웃기네. 빈밥님 여기 있고. 어빈밥간 남쪽 같은데? 어 군단장님 어, <빈바크> <웃음> 어, <웃음> 병기 두 개야. 게임 승님 열심히 찾고 계시죠? 자 우리 별별님 열심히 찾고 있죠? <웃음> 빈밥님 진짜 잘 숨었다. 절묘하다 아주. 나도 좀 나름 되게 잘 숨은 것 같은데. 야밀집디 전면내 각이 조금 애매해서 잡힐 수도 있겠다. 자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 숨었나 볼까요? 내려가서 자자 여기 잘숨 여기 잘, 잘 숨어 있죠? 야 <웃음> 아주 안 걸리죠 여기 전혀 안 보이죠? 아대생님 네, 안녕하세요. 야 아이씨. 여러분 제가 절대 모르죠. 게임 속리 이거 보면 안 돼. 나나 어디 어디 도망가야겠다. 선생님 합의 채널이야. 진이나 선생님 합의 채널이야. 아이, 구독자님이 조금 불안한데, 이게 화장실이 아니어서. 야, 빔빵님 대박이네. 야, 빔빵님 대박이다. 사모님, 오, 파킹 잘 해놨네. 미친 띠. 아, 진짜 웃기다, 이거. 와, 나 전혀 상상도 못 하죠. 다못 찾는다 <웃음> 아개 웃기네 진짜 이거. 아, 진짜 사람들 못 찾네 이거. 아, 진짜 웃기네 이거. 아, 이거 진짜 웃기다. 나 이거 이렇게 재밌는 게임인 줄 몰랐어. 아. 자, 마왕님 못 찾고 있죠? 허우적대고 있죠? 자. 자, 여러분 다못 찾고 있죠? 자. <웃음> 여기 빈밥미님 지금 여기 있죠? <웃음> 구독자님 구석에다 변기 박아놨죠? 아 진짜 웃기네 여러분 방송은 보면 안됩니다 방송 보면은 정답을 얻을 수 있으니 안돼요 내려가볼까 주자상황조름는 지금 어마 엄한대 찌르고 있죠? 아 진짜 웃기네 이거 아 진짜 웃기다 이거 아이 게임 너무 웃긴데? 자 여러분 지금 아주 숨어있어요. 아주 잘 숨어있어요. 자, 하나도 못 찾은 것 같은데? 야, 진짜 이거 레전드다. 이거 진짜 웃기다. 사망 도로님 맨붕 왔어. <웃음> 뭐야, 뭐야? 아, 나 잡힌 거 아니지? 나 잡힌 거 아니지? 어, 나 아직 살아있고. 자, 누가 잡혔나 볼까? 아, 밀집 뒤 걸렸어. 빈빵님잘 숨었네 아 진짜 웃기다 이거 야빈빵님잘 숨었다 근데 여기 구독자 굿, 여기 걸릴만 한데 아 진짜 웃기네 여러분 들어오세요 대한민국 서버로 들어오시고 27로 들어오면 저희 같이 할수 있어요 여러분 다 들어와도 돼요 오늘 방송 보는 사람 와 이겼다 이겼다 빈빵님 진짜 잘 숨었네 어머니 움직인다 숨는팀 승리 아 진짜 웃기다 아이 재밌네 이거 아이 진짜 웃기다 근데 자 여러분 또 갑니다 자 이번에는 숨는팀입니다 나는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내거 이거 물차뭐예요 지금 여러분? 아 이거 뭐지 이거? 이거 내꺼 이거 물체가 뭐야? 야, 나이 꼭대기로 올라갈 거야, 이거. 좋아. 다시, 다시. 여기 에 박제 오케이 자 여러분들 저를 찾아주세요 호호 <웃음> 나 이번 좀잘 숨지 않았어 야나 이번 좀잘 숨었다 자 다른 분들 어디 숨었는지 와 마왕님 대박이야 진짜 개절묘하네, 이거. 아, 진짜 웃겨. 자, 여기 없구요. 자, 지금, <웃음> 게임 종리 열심히 찾고 있구요. 야, 이거 뭐야. 아세시서. <웃음> 어, 하나 찾았다. 어, 뭐야. 나지켰어 어이. 나 어떻게 찾았지? 방송 본거 아니지? 방송으로 나 찾으면 안돼 레드님 들어오세요 레드님 대한민국 서버로 들어오고 체, 여기 서버 채널 넘버는 27번 어나 언제 들켰어? 걸릴거 같은데? 구독자님 걸릴거 같은데? 밀집띠가 찾을거 같은데? 안 걸리려나? 이거 맞아, 고민하고 있어, 고민하고 있어. 내 네, 27만이에요. 들어오세요. 이거 맞아, 고민하고 있어. 밀집 시 고민하고 있어. <웃음> 과연 그들은 찾을 수 있을 것인가. 여기 지금 모든 게다 몰려있는데. 이거 봐, 밀집 때 걸렸잖아. 왜 뒤집어 놨어, 그러니까. 어, 빈밥님 어디갔어 빈밥님 어디 있는데? 아, 이거 방송보면 찾는 거 아니지? 방송보면 찾으면 안 돼. 빈밥님 어디 있는데? 빈밥님. 와 대박이야 <웃음> 이거 진짜 대박이다 이거 어떻게 찾어? 야 진짜 대박이네 어 레드님도 왔다 아 마이도 왔다 이제 야 빔밤이 대박이다 진짜 야 진짜 대박이네 자 지금 살아있는 사람 빔밤님 <웃음> 와 빔밤님만 살아있어 와 최고 1명 야 이거 진짜 보여주면 안돼 이거 사람들이 방송 보고 찰수도 있어 김밥님 존버하세요 아 진짜 웃겨 김밥님 존버하세요 존버하세요 아 진짜 웃겨 아아 아, 방송 참여 인원은 그렇게 지금 많지 않은데 여기에 지금 다 와있어서 지금 많네 근데 이거 진짜 다 맞췄어 사람들이 나 금방 걸렸어 난 내가 안 걸릴 줄 알았거든 아 여기다 놨어야됐나 이걸나 여기 뽑기으면 안걸릴 줄 알았는데 난 여기 는 안걸릴 줄 알았어 씨, 걸려버렸네 어 도망간다 <웃음> 도망간다 <웃음> 어 <어허>, 도망간다 <웃음> 야 빈밥님 짱이다 이거 진짜 엠블 p 인데 야빔밥네이가 이거 쩔었다 이거 슈퍼 하드캐리했다 아 이거 진짜 웃기다 게임 아, 아 뭐야 나뭐 트레카야? 가자 가보자 그래 야 이거 자연스럽게 잘해야겠는데? 이거 내가 보니까 아이 비켜 비켜 내가 보니까 비슷한 차 옆에 되는 게 제일 좋더라고. 야, 어디 가서, 요거, 요거, 같이 파킹하자. 마, 뭐야, 뭐야, 마왕, 일로 와, 마왕, 일로 와. 마왕, 일로 와. 와, 같이 하자, 같이, 같이 하자. 같이 하자. 차, 차. 푸딩 같이 하자. 어, 오케이, 오케이, 여기 세워, 여기 세워. 나, 네, 아야, 안 돼, 안 돼, 어, 직각 맞춰, 직각 맞춰. 아니, 맞추라니까? 아이. 직각 맞췄어야지 그래 그래 그래 그렇게 아 이거 불안한데 불안하지 않아 이거? 아니 나랑 직각으로 되자니까 아이 뭐야 아 나랑 직, 직각으로 되자고 했잖아 이거 봐봐 잡혔어 아이 아 여기랑 직각으로 될걸 아이 잘못했네 이거 아, 사보님이랑 정인이 아주 절묘하네 <웃음> 밀집띠 와 이거 대박이다 밀집띠 아 진짜 대박이네 와아무리겠다하 지금 여기서 고민하고 있다 아아 아, 방송 보면서 하면 안돼 이거 다아는것같아아 이거 진짜 쉬운건가 자 정인님 깽총이 앞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<웃음> 와, 사망절님 <사망전이> 대박이야. <웃음> 이거지. 똑같은 거는 옆에 붙어 있어야 돼. 마왕님, 나 아까 딱 수직으로 맞췄어야지. 그럼 우리도 안 걸렸어. 오, 어, 잡았다. 아, 설마 내 걸로 보고 있나? 그건 아니겠지? 레드님 열심히 찾고 있고요. <웃음> 와, 여기 진짜 앞에서 고민하네. 야 이것도 진짜 꽤나 절묘하다 야 대박이다 이거 야 정이님 대박이야 야야 <웃음> 야, 이거 진짜 대박이다 근데 걸릴거야 이따가 좀 무제한이니까 자 다음사람 와 뭐야 혼자 존버하고 있네 야 진짜 대박이다 나딴데 보고 있어야지 이거 나나 나 때문에 사람들이 맞출 수도 있어 방송보면 와봐 아, 찾았네 아 진짜 웃기다 이거 아 대박이다 이거 진짜 대박 자 은행입니다 은행 자 은행 각이구요 지금 우리 지금 몇명 하고있나 지금 야 우리 지금 다 방송 안보고 지금 다 그거야 자, 숨은 사람 찾을게요. 이번에 나 진짜 다시 한다. 꼭 찾는다. 진짜 다 기억한다. 내가 하나하나 다 본다, 이제. 자, 여기 들어왔고요. 나 이번에 술래야. 나 진짜 이번엔 찾을 거야, 진짜. 자, 여기도 들어가서 천천히 눈여겨볼 거야. 자. 형님, 우리 한번 잘 맞춰봅시다. 어, 이겨야지. 아, 이번에는 좀. 자, 간다. Let's go. 밥씨 같이 가요. 아, 좀 멀리서 봐야지, 이거. 자. 뭔가 어색한 게 있으면 찔러줘야지. 이건 아닌 것 같고. 이거 같은데? ATM기가 주얼리샵 안에 있다 ATM기라 아이씨 그 다음 요거 요거 못 본거 같단 말이지 오케이! 정인이 찾았고 어? 요기에 카트가 있네? 근데 금이 실려있네 아 이거 뭘까 써먹힘이 잘자요 이거 뭘까 아 이거 씨. 아 아니네 여러분 좀 찾았나요? 자 이번에 방에 들어왔어요 방에 들어왔고 일단은 각자 자리에 무드등이 있는데, 그건 아닌 것 같고, 아까 내가 이거는 봤고... 어허... 어... 야... 아... 아까... 김사모님이었구나... <웃음> 요건가, 요소인가 아... 웬스위치야... 아... 씨시 아니네? 돈 돈? 자 열심히 찾고 있구요 오 체력 회복됐다 이제 좀 찔러봐야겠다 힌트 의자일? 잠깐만 이건가 그럼? 아이씨 아닌데? 그럼 이거? 아니잖아 이거? 아니잖아! 아이씨. 아까 비빔밥 여기 안에도 숨어있던데 어? 자 찾아보자 찾아보자 막 질러보자 이거 뭐야 이거 뭔가 어색한데? 돈이 어있다는거야 이거 뭐야? 요건가? 아니 요건가? 아니잖아 아씨 내가 너무 못하는거야? 근고에돈 있는 건 당연한 거잖아 아니잖아 오오오오오가고 있는 거야? <웃음> 아, 나두개 찾았는데 그래도. 아, 오오오오오오오 나도 몇개 찾았어요? 와 이번에 폐형하고 야 이거 어렵다 나 이번에 숨는 거였으면 좋겠다 아나 어려운 거야 이게 쓰레기인데 어디다 쓰레기를 박지 하으냐데 이거는 내려가보자 여기 여기? 여기어때 화장실같은데가야되는데 아 여기서 쇼봐봐야될거같은데 큰일났다 걸릴거같은데? 아 진짜 걸릴거같은데? 그치 나여기 걸릴거같지? 아, 왜 일로 왔어? 아이씨, 왜 일로 왔어? 아, 짜증나. 3월달 뭐예요? 3월달 어떻게 하는 건데? 이건가? 와, 그래도 지금 여러, 11명 보고 있어. 방송은 11명 있고. 아, 나 너무 큰거 나왔어, 이번에. 삼홀부활이 뭐야 어떻게 하는거야? 어자 어디 숨어있어 야 레드님 진짜 일찍해 <웃음> 돌멸하다 진짜 <웃음> 사람들 못찾네 다음분 와 빈밥님 대박이야 왜? 먹었어 아니. 오 사모님도 젊연돼있네 그리고 야 레드님 이게 어떻게 안걸리고있지? 내가 보여주면은 이거 안돼 다들 나를 통해 힌트를 얻고있어 야사모야 별님 대박이다 아 내가 여기다가 됐어야되는데 씨. 아 어? 뭐, 뭐 찾았나보다 야. 아 진짜 대박이네 JJ 제이킴님 오랜만이에요 네 반갑습니다 저도 들어가고 싶어요 여러분 들어오실 분들은 오늘 방송 나중에 있다가 이거 제 방으로 봐주시고 대한민국 서버로 27번 채널로 오시면 돼요 대한민국 서너로 대한민국 서버로 27번 채널 오케이? 써줄게 대한민국 따이 수..수반찬 오자 여러분 들어오세요 야 이제부터 진짜 전쟁이다 와 상황전에는 절대 안걸리죠? 야 이거 진짜 어떻게 맞추냐 자아 뭐야 상황소린이 혼자 살았어? <웃음> 존버다 지금 빈밥님 어떻게 죽었지? 진짜 아주 절묘하게 숨어있었는데 저 죽었어요 저 처음 나 하필 욕조여가지고 사이즈가 커서 제일 먼저 죽었어 난 일부러 조금 늦게 볼거야내가보자 뭐야 아 밀집띠가 찾았네 아나 다시 한번 좀 제대로 숨어보자 제대로 좀